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테코리아 공식 쇼핑몰인 탁탁에서 지금 풋박스 미니를 판매해 주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네, 업그레이드 됐죠? 네, 이제 180W에서 230W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좀더 고사양의 그래픽 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그래픽 카드는 GTX 1660, 트윈, 네, 1660 모델입니다. 트윈 모델입니다 오늘 이렇게 앰프박스 미니를 구매를 해주시는 분이 조립을 대신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직접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탁탁 태그태그에서 앰프박스 미니를 구매해주시는 분들 중에 뭐 조립을 못하시거나 좀 어렵겠다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지러부터 제품 터 네. 제품 언박싱을 해볼까요? unboxing, unboxing, unboxing, unboxing, u n b o x i n 네. 자, 뭐가 있죠? 네. 이건 뭐예요? o 네, x 설명서랑 <웃음> 저희 보증서랑 스티커 하나 들어있는데요. 오, 무슨 뭐 스티커요? 네, 스티커요. 와, 스티커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픽 카드 본체가 아 너무 귀여운데요? 네. 투펜에귀여운 음, 펜이 이게 다른 거지? 네, 두 사이즈가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 엠프박스 미니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안에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브로셔랑 네. 브로셔 보증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네. 액세서리 네, 액세서리죠 이렇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구나 네, 이렇게. 아 제가 못 여는 거같요 <웃음> 자, 안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 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PCI 그 그래픽카드 포트고요 PCI Express 그래픽카드 포트고요 어, 이제 그래픽카드가 보시면은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꽂아야 되잖아요. 이반 컴퓨터 보시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품에 딱 안착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음 꺾어서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아 해주는 네. 변화, 일종의 위치 변환기아꼭 있어야겠네요. 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음 얘는 그냥 아 이제 파워 케이블. 콘센트 220볼트짜리 콘센트 있고요. 어, 제젯 튕기네요. 튕기. 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다른 거입니다. 네. 아, 좀... 네. 이거는 썬더볼트 케이블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2 3 0 w 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셔야 될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6핀이 달려 있어요. 자, 6핀.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6핀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케이블인데 보시면 얘는 지금 8핀이에요 8핀인데 그러면 이게 두개 지금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 탁탁해서 8핀 변환 네 이거 무료로 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품 네, 제품을 이제품이요. 이제 네, 어 아주 가벼워요. 어 생각보다 가볍네요. 비닐 레이블 있어요. 네 가벼워요. 네, 가볍고 그리고 이제 휴대도 은근히 네, 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되게 가볍고 작게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가방에도 그죠? 네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다 꺼내봤고요 이제 뭐하면 되죠 우리? 아? 뭐? 콩트에아 네. 그런거죠? 네자 <웃음> 그러면은 이제 제품 다 뜯어봤으니까 설치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눈 크게 뜨고 네눈 크게 뜨고 <웃음>